안녕하십니까 8월 25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최선물 김혁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소폭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증시는 잭슨홀컨퍼런스를 앞두고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자 하락 출발했는데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도 높아 상승전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탕감 및 대체상황 일시중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증시에 긍정적이었는데요.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원유는 달러 강세폭이 축소된 가운데 원유 재고가감소했다는 발표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란 핵 합의 이행에 관한 협상에서 이란이 일부 양보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원유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잭슨홀 컴퍼런스를 앞두고 시장은 최근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로 인해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더 강력한 발언을 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57% 매도 44%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21% 매도 79%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84% 매도 16%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여러가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것도 회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600포인트와 13,6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0달러와 100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3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원유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아 다시 100달러대 진입도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